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문구 하울 영상입니다. 영상이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서 목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서 녹음되는 목소리가 안 좋을 것 같아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여러분 진짜 감기 조심하세요. 제 주변에도 요즘 감기 걸린 사람이 정말 많아서 지금 병원은 갔다 온 상태고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 먹고 있어요. 근데 금방 안 떨어지는 것 같아. 기침도 계속 나고, 그래요. 감기 걸렸을 때 기침 나고 코 막히고 그러면은 잠을 또 제대로 못 자니까 약간 악순환인 것 같아요. 잠도 못 자고 그러면은 또 감기가 심해지고, 감기가 심해지면은 기침이 더 나고, 더 목도 아프고, 그러다 보면 잠잘 때또 엄청 설치고 막자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무 예쁘다 이거는 레터링 스티커가 포장이 이렇게 붙어있는데 어, 너무 예쁜데요? 이거 그대로 다이어리에 붙여놔야겠다. 잘 뜯어서. 으차. 잘 뜯고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예쁘다. 오늘의 문구류는 새벽문구에서 구매한 문구류들입니다. 이것도 다이어리에 그대로 붙여놔야겠다. 너무 예쁜데요? 이거를 똑같이 이렇게 붙여가지고 다이어리에 붙여야겠다. 일단은 이 호찌키스 심은 위험하니까 먼저 띄워놓고 <웃음> 오, 너무 예쁘잖아 이거? 스티커예요 스티커인데 이런 사진 스티커고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쁜데 이런 밤 밤은 아닌 곳 이거 새벽인가 새벽 바다 일출 사진이겠죠 일몰인가 일출이겠죠 일출인 것 같은데 이런 사진들 아유 너무 예쁘다 어우 너무 예쁘다. 저 이런 거 엄청 좋아해요. 이거 너무 예쁘다. 어떡하지? 이거 핸드폰에 껴놓고 싶은데 제가 지금 불투명 케이스를 쓰고 있어서 이거 너무 예쁘다. 어떻게 이렇게 밤하늘에 무지개가. 진짜 예쁘죠? 이거 너무 예쁜데? 오,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아우 기침. 어이구야. 아고 어이구, 우당탕탕 나왔네요. 그리고 얘네도 하나씩 보여드리면 요런 영화 스티컷 이랑 레터링 스티커들. 레터링 레터링 이런 작은 스티커들은 어 이거 너무 예쁘다. 다이어리 꾸미기 할때 포인트 주기에도 좋고 아니면 뭐 포장할 때도 써도 너무 예쁘고 아 이거 너무 예쁘다. 저 이런 동화 같은 그림 엄청 좋아하거든요. 레터링 스티커 이런 일러스트 그림 이런 원형 스티커. 원형 스티커는 제가 기존에 갖고 있는 것도 종류가 꽤 있는데, 불투명한 원형 스티커입니다. 칼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요런 스티커예요. 요런 거. 다고할 때도 굉장히 유용하고, 아니면은 뭐 사진 같은 거 붙일 때나 포인트 주면 진짜 예쁘죠? 레터링 스티커들. 색감이 되게 예쁘다. 약간 파스텔톤 색감이 굉장히 예쁘네요. 그리고 메모지. 어 근데 너무 예쁜데요? 제가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제가 이런 비슷한 메모지가 예전에 민키트에서 구매했던 것들도 몇개 있거든요. 이런 느낌이. 그래서 지금 제가 많이 써가지고 몇개안 남긴 했는데 예전에 민키트에서 구매했던 뭐 이런 거. 이런 거 얼마 없나보다 많이 써가지고 뭐 이런 거 아,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거는 민키트에서 제가 예전에 구매했던 것들이고 너무 예쁘죠? 사이즈도 너무 크지도 않고 아담한 사이즈라서 A6 사이즈 다이어리 꾸미기 할 때도 활용하면 굉장히 좋을 사이즈랑 디자인이네요. 디자인이 튀지가 않으니까 이런 건 진짜 아무데나 붙여도 예쁘거든요. 이런 사진이랑 레이어드해서 붙여도 예쁘고. 아 너무 예쁘다, 메모지. 얘도 너무 예뻐. 스티커스는 먼저 빼주고 예쁘다 이레트로 스티커 너무 예쁜데요? 이거 아까 우리 봤던 스티커예요 여기 요... 요기쯤 있었는데 요거 오 너무 예쁜데요? 나도 나중에 뭐 포장하거나 할때 한번 써봐야겠다 얘도 뜯어볼게요 이런 스티커 너무 예쁘니까 포장 뜯을 때 진짜 조심조심 뜯게 되는 것 같아요. 함부로 못 뜯겠어. 이것도 잘 뜯어서 재활용하든가 하고, 얘도. 얘도 하나씩 뜯어볼게요. 어 너무 예쁘다. 정물화 그림의 스티커입니다. 어 예쁘다. 이런 거는 먼슬리 꾸미기 하실 때 딱히 뭐쓸거 없을 때 자리 채우기, 공간 채우기에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편지 쓸 때도 이런 거 하나 붙여놓으면 너무 예쁘겠다. 너무 예쁘죠? 음. 어, 이거, 어디, 어떻게 뜨는 거야? 어디, 어디로 뜨는 어디 거야? 자, 그리고 빈티지 필름 스티커. 많이들 아시겠지만, 저는 워낙 빈티지 아이템들을 진짜 좋아해서 스티커예요. 칼선이, 어 따로 칼선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이 통째로 스티커예요. 그래서 이 통으로 붙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모양대로 잘라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 어, 예쁘다. 헉, 예쁘다. 어디지 여기가? 어, 너무 예쁜데요?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도 사진 스티커입니다. 오 너무 예쁘다 이거. 저는 바다가 너무 좋아요. 산이랑 바다를 고르라면 저는 바다가 좋아요. 너무 예쁘다. 이런 스티커들, 그리고 그 다음 스티커도 뜯어볼게요. 그 다음 스티커는 스티 어? 이거는 스티커가 아니구나. 이건 스티커가 아니고 그냥 카드 형식의 종이에요. 카드 형식의 종이고, 빈티지한 사진 종이고 여기 하단에 보면 은 간단하게 문구와 레터링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건 진짜 포장할 때 좋겠다. 레터프레스로 사용하기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어 색감이 너무 예쁜데요? 음, 이것도 너무 예쁘다. 요렇게 <웃음> 너무 예쁘잖아. 이것도 레터프레스로 사용하기 좋은 종이고 약간 도톰한 느낌의 종이에요. 얇은 종이는 아니고 어이 너무 예쁘죠, 근데? 너무 예쁘다. 이것도 핸드폰 투명 케이스에 뒤에 꽂아놔도 너무 예쁘겠는데요? 어, 이것도 분위기가 너무 예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모지 3종을 뜯어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체크리스트 메모지, 떡 메모지고 좀 얇은 재질의 백색종이에요. 무난하고 심플한 디자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빈티지한 아이템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이템을 겹쳐서 붙이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체크리스트나 기본 메모지들은 진짜 기본템을 주로 사용하는 편이에요. 다른 것들이랑 겹쳐 붙여도 튀지 않을 그런 디자인. 체크리스트고 이거는 간단하게 위클리로도 쓸수 있고 먼슬리로도 쓸수 있는 그런 계획표 연보라 색상의 메모지고 이런 거랑 이렇게 덧대 붙이면 얼마나 예뻐요 그렇죠 요렇게 그리고 그다음도 체크리스트입니다 체크리스트인데 투두리스트예요 무난 무난한 디자인의 백색 체크리스트고 이런식으로 겹쳐 붙여도 너무 예쁘고 다이어리 꾸밀 때 요렇게 너무 예쁘죠 한번 붙여볼까요 이렇게 된거 다이어리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A5 A6 A6 너무 작으려나 아, A5에 합시다. 너무 작은 것 같으니까 여기에 붙여보도록 할게요. 일단 속지를 꺼내고 얘를 한장 뜯어서 이런 식으로 붙여볼게요. 배경지는 이 보라색 이 종이를 써볼까요? 그리고 얘네는 엽서예요. 엽서인데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이런 엽서는 물론 편지 쓸 때도 너무 좋지만 선물 포장할 때 레터프레스로 써도 좋고 아니면 이대로 그냥 타공해서 다이어리에 끼워놔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이 엽서가 너무 느낌 있는 것 같아. 액자에 껴놔도 예쁠 것 같고 인테리어 소품으로 써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예쁘죠? 진짜 예쁘죠, 이거? 이것도. 어, 이거 약간 잡지 같다. 그렇죠? 약간 잡지 컷 같은 느낌이야. 되게 예쁘다. 카페 가보면 이런 게 되게 무심하게 툭툭 붙어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약간 인스타 감성 같은 느낌? 어 이것도 너무 예쁘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런 꽃 느낌. 너무 예쁘죠? 어 진짜 예쁘네. 이것도 허, 예쁘다. 이것도 진짜 무슨 잡지 같아요. 예쁘네. 그럼 오늘은 이렇게 하울 영상이 정말 끝났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조만간 바로 곧또올게요 안녕. 빠이.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